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 4오의성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정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요즘처럼 공기가 차고 건조할 때는 네. 호흡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는 날씨라서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주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42회 로또 총 판매액 1 6 5억 원, 1등 당첨금 248억 원으로 20분이 당첨돼 1인당 12억 4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2조 2,041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현장 찾아갑니다 우리 주변 소외 이웃들의 문화 생활에 도움을 주는 문화누리카드. 오늘 그 일환으로 특별한 공연이 진행된다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흥겨움 넘치는 이 공연. 거동이 어려운 문화놀이 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슈퍼맨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슈퍼맨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문화놀이 카드 이용자를 위해서 문화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들이 있는 곳으로 전문단체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거나 모시고 와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선물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슈퍼맨 프로젝트는 매번 신청자들의 특성에 맞춰 새롭게 구성되는데요. 대중들에게 익숙해져 있으면서 흥겹고 쉽게 따라 부르기 좋은 트로트 장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타악기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 활동 제약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텐데 본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에게 어떤 추억으로 남았을까요? <웃음> 요약고군동고 했다. 거주시설 장애인분들께서 이렇게 이동도 힘들고 이런 문화공연 자주 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콘서트 통해서 신나게 하루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에너지를 받고 감사의 선물을 받는 것 같아서 저희 또한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손은 가슴이 아주 따뜻한 저희 장르 선배 한분 모셨습니다. 네, 개그맨 이용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뽀식이 이용식입니다. <웃음> 어서 오십시오. 네, 매년 아픈 아이들에게 사랑을 선물하고 계시죠? 제가 뽀뽀뽀할 때 산타와 가장 닮은 연예인으로 제가 뽑혔거든요. 그때부터 병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공연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또 새로운 나눔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 내년에는 공연 트럭을 마련해서 산골, 어천, 섬을 뭐, 돌리고 계획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서 활동을 못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즐거운 공연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죠 <웃음> 아유 그러셔야죠 자 보시기 형의 사랑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하세요.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제 1043회 로또 추첨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봅니다. 자, 몇 번입니까? 12번. 아,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3번이고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행운의 볼. 5번입니다. 아,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22번. 자, 다섯 번째 볼을 추첨합니다. 26번. 아, 여섯 번째 숫자마저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 31번. 2등 보너스 볼도 추첨하겠습니다. 번 제1043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번, 3번, 5번, 22번, 26번, 31번이고요. 리듬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19번입니다. 지금까지 이용식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